할로윈 스티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 탭을 눌러주시고 도형, 타원을 클릭해 주시고 정원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키보드에 Shift를 눌러서 원을 그리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시고 도형 채우기에 도형 채우기 색깔은 비슷한 색깔로 선택해 주시고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의 색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다시 두께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6으로는 두께가 얇기 때문에 다른 선을 누르시고 도형 서식의 너비를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모양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육각형을 선택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회색을 해주시고 도형 윤각선은윤각선 없음 십자가를 사각형 두 개로 그려보겠습니다. 자세히를 눌러서 사각형의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다시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 주겠습니다. 이제 위치를 맞춰주시고 키보드의 Shift 키를 눌러서 도형 두 개를 같이 선택해 주시고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도형 윤각선은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모자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합의에 도형,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 주시고 회전을 하겠습니다. 다시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히 그려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전을 해주시고 키보드의 Shift를 눌러서 도형 두 개를 선택해주시고 도형 채우기로 색깔을 지정해주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없음을 하겠습니다. 자세히를 눌러서 순서도에 저장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회전을 해 주시고 크기를 적당히 맞춰 주신 다음에 크기가 아주 미세하게 바뀌지 않을 때는 키보드에 Alt키를 누르면 아주 조금씩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는 검정, 도형 윤곽선은 없음을 하겠습니다. 자세히를 눌러서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사각형을 그려주겠습니다. 도형 채우기는 노랑을 해주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크기를 줄여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보라색을 선택해주시고 위치를 중앙을 맞추고 싶다면 시프트를 눌러서 도형을 추가로 선택해 주시고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다시 맞춤에서 중간 맞춤을 해 주시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그룹바 그룹을 해 주시고 크기를 적당히 줄여 주시면 됩니다. 회전을 해 주시고 안쪽에 사각형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 크기를 정확하게 중앙을 기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쪽에 확대를 눌러서 키워서 조금 더 정확하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로 모서리의 크기를 적당히 바꿔주겠습니다. 미세하게 크기가 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그리고 알트를 같이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미세하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축소를 눌러주시고 이제 호박을 그려주겠습니다. 상단에 삽입, 도형,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주항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인각선 없음을 해주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회전으로 아래쪽으로 보이도록 적당히 조절해 주겠습니다. 키보드에 Shift를 눌러서 도형을 추가로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을 해 주겠습니다. 자세히를 눌러서 사다리꼴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없음 회전해 주시고 호박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회전을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Shift키를 눌러서 추가해 주시고 회전을 해 주겠습니다. 빈 공간을 클릭하시고 위치를 적당히 맞춰서 조절해 주시고 이등변 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그려 주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검정 도형 윤각선 없음 적당히 돌려서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노란색 조절점은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하나 폭발해 주시고 회전해서 좌우 대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더 그려주시고 이제 입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답이, 도형, 순소도의 저장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회전. 검은색이기 때문에 삼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홈탭에 서식 복사 클릭해서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삼각형으로 이 모양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삼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회전을 해서 삼각형이 빠질 부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적당하게 복사해 주시고 다시 아래쪽에도 복사해서 회전을 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이제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면 파란색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빼기를 하실 때는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까만색을 선택하시고 제일 처음 선택한 까만색이 맨 마지막에 남는 부분입니다. 이제 키보드의 Shift를 눌러서 파란색 삼각형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추가된 파란색이 빼기가 되는 겁니다. 상단의 도형 형식 탭에서 도형 병합 빼기를 눌러주시면 제일 처음 선택한 파란색은 남고 뒤에 추가로 선택한 삼각형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조금 둥근 모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타원을 선택하시고 둥근 모양이 들어가도록 타원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 주시고 이제 이 부분이 둥글게 됐죠? 다시 이 부분도 조금 둥글게 만들어 주시고 까만색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s 프트로 파란색 타원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도형 병합에서 교차를 선택해 주시면 파란색과 까만색이 교차되는 부분만 남게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이 조금 더 둥글면 보기 좋을 것 같아서 파란색을 조금 더 조절해 주겠습니다. 까만색과 shift키를 눌러서 파란색을 선택해주시고, 도형병합, 교차를 눌러주시면 둥글게 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축소를 해서 할로윈 스티커가 완성되었습니다.